아이고, 아이고, 회식 즐거웠어? 음. 음, 음, 음. 그러면 이제 슬슬 저희 해산할까요? 왜냐면 시간대 너무 늦었고 이제 막차 끊겨요. 저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응? 음? 네? 저기 병칠이내서한잔더 해야지. 하하하하. <웃음> 어, 어, <웃음> 이, 이, 인 구장님.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집에 돌아갈 땐 그럼 어떡합니까? 뭐? 아, 아닙니다 아 어쨌든! 아 오늘 한잔더 하자고 내가 또 맛있는 고기 집지 마라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아, 아 이모! 아유 회식하러 왔어 아유아 아유, 벌써 4차지 4차 아 앉아 앉아 앉아 음.. 어허. 앉아 앉아 부장님 꼭 마셔야 됩니까? 앉아 앉아 주문했어 음. 음. 하 어 아, 그래 그래 그래 음 여기 어 일단 간단하게 소주 스네 병만 줘 네? 네. 부, 부장님 저 이미 저 이미 두병 마셨습니다. 뭐? 아직 시작이야. 이거 끝나고도 노래방도 가야지. 노래방 가고 어 oh wow 또 오늘 미야 사원 집에서 또 한잔할까? 어어 어. 아, 아, 아니, 저, 저희 집에는 그 그. 어. 어. 어, 엄마가 계십니다. 어머님, 잘 됐네. 예? 어? 같이 쪼 한잔하지 뭐. 저희 엄마랑요? 음. 아유 그러면 저는 여자 사원이라 사원 가지 못하니까 남자 사원 분들끼리 알아서 잘 갔다 오시죠. 고 <웃음> 그럼 그럼 이만. 어? 미호 사원. 아 미호들이. 예. 그러니까 남자친구 없는 거야. 응? 어? <웃음> 맨날 이렇게 또 자리 빼고 이러면 남자친구 안 생겨. 어, <웃음> 맞습니다, 단대리님. 아이고 <웃음> 얼굴이 <웃음> 그렇게 <웃음> 생기셨는데 부침성이라도 좋으셔야죠, 단대리님. 근데 <웃음> 네, 저기 임부장님. 고데냐 음, 사고운데. 음, 응응응. 음. 고기 집 왔는데 고기는 안 먹나요? 일단 소주부터 먹고 시작하자고. 리아 사원. 어, 저 예예. 예. 근데 이거 젓가락이 없어. 아, 아, 아, 곧 가져다 나올 겁니다. 아, 부장인, 내가 그냥 효가를 내가, 그냥 아, 제가 하겠습니다. 그치, 그치. 음. 그래, 그래, 고마워. 예, 예, 아이고, 이거 부장인, 내가 이거 서빙해야지, 뭐, 이렇게 올려놔야지. 아, 아! 아! 아! 이거, 인턴 굽기... 뭐해? 아우. <웃음> 제가, <눈>? 제가 굽겠습니다. <웃음> 그래, 그래. 굽고, 굽고. 아, 모두 소주 한잔 하자고! 음. 아, 예. 그래, 그래, 어잇. 음. 음, 그래, 그래. 소주 들고. 어잇, 뭐야? 인턴. 음, 음, 야, 어글거. 음. 아니, 내가 고기도 한 줌도 안 먹었는데? 고기를 먼저 아니, 먹고 다시, 있어? 다시 구워드릴게요. 음. <웃음> 이거 눈치가 없구만. 어때, 리아 사원? 한번 건배서 <웃음> 한번 뛰어보라고. 신나는 걸로. 어, 어 알겠습니다. 소주를 먼저. 음어 음. 이거 먼저 먹으셔버렸습니다자 <웃음> 어쨌든 어 항상 건강하고 그 미호 그 미호 대리는 이번 연도에 예? 결혼해야지 예? 아 지금 여기 여기서 결혼 얘기 왜 나옵니까 아 그래 아이, 미호 진짜 그내 <웃음> <웃음> 결혼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아 진짜 결혼 얘기 하지 말라 진짜 왜 자꾸 결혼 얘기 하지 말라 <웃음> <웃음> 어? <웃음> 음 어? 저 전화가 갑자기 어? 전화가 온다고? 응? 여보세요? 어? 뭐라고요 어? 아그 당장 가야겠네요? 어? 어? 부장님 어, 아, 저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무슨 일인데 그래? 어, 저희 집 뽀삐가 어, 어, 뽀삐? 저희 집 뽀삐가 똥통사고는 어, 어, 어, 어, 어, 그만 지금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강아지 키우나 봐, 자네? 네, 맞습니다! 음? 근데... 리사오님 강아지 안 키우시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갔을 때 강아지 없던데? <웃음> 어? <웃음> <웃음> 아닌가? 자네, 자네 나랑 밥 먹기 싫은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뽀삐가 아, 아... 롤 챔피언이었나 봅니다! <웃음> 뭐, 뭐래? 뭐래? <웃음> 아이튼한번한 젓갈 해봐야겠구만. 음. 아, 고기가 없어! 나먹을 먹고 싶은데. <웃음> 아니! 아 대체 누가 다 먹는 거야? 아니, 고기가 아, 없어! 없지. 고기는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누가 이렇게 고기를 빨리 먹는 거야? 저도 음. 고기 한 젓갈만 먹고 싶습니다. 아 저기 고기 좀더 좀 시켜봐. 아네 음. 제가 시키겠습니다. 음. 근데 왜 물냉은 안 나와요? 음. 음. 음식 없네. 음. 어떻게 뽑힌 거야? 음, 요즘 것들은, 음, 이래서, 음. 어, 고기가 맛있다, 여기, 음? 오 음. 어, 어. 어, 리아 사원, 어디 아파? 어, 아, 아닙니다, 아. 어. 어디 어, 아파? 아,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저 잠시 화장실에 좀. 어. 어, 화장실에. 카톡하샹, 음. 카톡하샹. 탁탁탁탁탁 누구랑 이렇게 카톡해? <웃음> 아! 저 이만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무슨 일인데? 아저 그... 미팅! 미팅 잡혔거든요 이 시간에 미팅? 그래서... 아 그럼요 저 미팅 가봐야죠 그럼 다들 회식 수고하세요 가볼게요 아뭐 어쩔 수 없지 먼저 들어가 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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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오늘 노래방도 가고, 어 오늘 회사 단합으로 오늘 기분도 좋구만. 음. 아, 잉들이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그냥. 아, 아잉 부장인가? 아, 진짜. 아, 술을 맨날 먹으래. 아, 진짜. 아, 돈도 없는데 진짜 짜증나게. 어? 음. 아우 진짜 아우 임부장님 진짜 멋있다니까 진짜 그 명품 이야 하하하하하하하 사람은... <웃음> 리아 선원 예 잠깐 이쪽으로 와 보게 아무래도 너는 어요 어디 가나? 아그비 보고 있었어요 비음 그래 그래 <웃음> 너네들은 특별히 이쪽으로 오도록 해오자그댕 뭐? 댕인터는 거기다 먹고 있.. 혼자 어? 먹고 있게 어 근데 다 먹었는데 또뭐 시켜 그럼 어싸 그거 데인턴이 아니라 대인턴인데 <웃음> <웃음> 자 오늘 어? 부장님이 많이 소홀했지 오늘 폭탄주 폭탄주 타줄게 아 아닙니다 부장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좀만 기다려 괜찮아 괜찮아 왜 나한테 아마 야 그만 시켜 <웃음> <웃음> 어, 왜 그러세요? 마우스 시켜 먹으라며요. 나도 시켜야 된단 말이야. 어, 리아선 앞으로 앞에 있게 앞에 있게. 어 리아선 나도 쌓인 게맞나봐 어. 아, 아, 아닙니다. 마시면서 뿌지하고 마시면서. 응? 아, 제가 속에 있는 내용을 말못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술버릇이좀안 좋습니다. 한 잔해. 또한 잔해. 아, 아 아닙니다. 술버릇이 나빠서 저는 그냥 콜라 마시겠습니다. 마셔 마셔. 아. 괜찮아, 음, 괜찮아. 먹겠습니다 음, 음, 편하게 마셔 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그래? 괜찮아. 너 진짜 이거 사회생활하기 힘들었어. 아이 소주 한잔더 해야겠네. 음... 음... 음... 아이고 그래 모두들 고생했고 오늘 너희들 회사 생활은 여기서 마감이다. 난 아니, 잠깐만요. 응? 야 우리 친구 먹고 뭐 그했는데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야 <웃음> 마저 어? 먹고 가 마지막 주는 선물이니까. 아이 뭘 소리야 너도 먹어야지 이리 와. 로이 <웃음> 우리 친구 직원... 야뭐 너... <웃음> 거기 앉아 왜 이리 와 <웃음> 아유 저 친구 많이 취했구만 아유 아! <웃음> 아! 야 어차피 우리 해군 있으니까 지원 아니잖아 이리 와봐 문페이로 맞자 <웃음> 야오 <왜> 그래 <웃음>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자네들 아, 빨리빨리 아 잠깐만요 임 부장님 <웃음> 나 부장이야 어대사을 하고 가셔야죠 <웃음> 미안해 미안해 카드로 긁으란 말이야 아이 계단하고, 아. 할게, 계단하고 할게 그렇게 어. 아, 아, 아, 아. 계단하고 할게어 계단하고 가야지 렁저 아까 좀 많이 먹어서 많이 나갔어요 아, 어. 아 잠깐만 야야너너 술자리에 놀 기완이던가? <웃음> 야, <웃음> <그러나>. <웃음> 아, 그거랑 아이 된장지기를 소주 한잔 내야지 <웃음> 안돼 어어 <웃음> 어. 아씨아 어, 어. <웃음> 아, 내가 너 때문에 죽겠어 <웃음> 아 어? 그래 소, 소, 소주 좀 갖고 와. 소주 갖고 와. 그거라. 어. 어, 소주 소주 갖고 올게. 아, 빨리 안자 그래, 소주 좀 먹어. 어. 자, 어쨌든 오늘 회색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 어. 어. 나 먼저 갈게. 아! <웃음> 그럼 나 이제 갈래 아! <웃음> 뿅. 좋아요 안녕 <뮤> <뮤> <뮤> <뮤>